줄씨. 아, 줄씨. 아 여기도 이렇게 다 번호판 눌러서 기다리는구나 음, 너무 웃겨 세상에 나 기다리다 이런 걸 먹으러 오다니 와푸드코트 사람 진짜 많아 와 미쳤다 와 귀엽다 오늘 테마 공원인가봐. 어 테마 공원인가 봐. 그냥 깔끔하다. 아. 자리 좋다. 메뉴 정해졌나요? 아, 음. 레모네이드 이거, 뭐야. 초등학교 앞에 파는 그런. 아, 우리. 우 같아 일단 음식 리우지가될우 같아 블루큐라소 마가리 우리. 우리. 우리. 우어 아직 안 먹어봤어. 이따가 음식 나오면 빵은 아웃백만 못해. <웃음> 이런 비교는 안 돼. 가장 먼저 나온 샐러드 2종 세트. 그리고 여기 지금 아웃백이랑 되게 큰 차이가 바로 테이블에 있는데요. 아범, 요거 다리 받침대가 있어. 아니, 뭘까? 아니야, 뭘까? 아니야, 뭘까? 아니야. <웃음> 요 다리 받침대가 있어. 보통은. 테이블에 아웃백은 얘네가 없는데 여기 또받침대가 음. 있네. 그리고 빵은 맛이 없어서 바로 빼버렸습니다. <웃음>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들이 나왔습니다. 사이드 메뉴 하나, 둘, 그리고 감튀까지 셋. 그리고 방금 먹어치운 어디 갔냐? 샐러드 빈그레트 두 개. 그리고 햄버거랑 미비랑 스테이크 그리고 얘가 리, 리바인이었나? 그리고 고고랑 새우 먹어봅시다 아, 너무 배고파 가자 고기 되게 부드럽다 그냥 아, 아웃백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 걔는 뭐야? 얘는 뭐야? 마시멜로아 고구마구나 저 되게 달겠다 얘가 으깬 감자고 얘네 햄버거랑 포테이터고 궁금해. 아우 스테이크 맛있어 보여, 맛있어 보여. 레오 아닌데? 미즈멜라인데? 고기 너무 익었다. 고기 손질 한번한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비계 안 잘린 채로 그냥 나오는구나. 이렇게 통으로 거의 기름만 그냥. 조금 그렇다. 손질 한번 해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새우. 비룸 넣으라고 생각네 새우 맛있다 립 하나 먹어볼까 오 립소스 맛있다 맛있죠? 음. 아웃땡보다도 낫고 TGI? 얘보다 소스 맛있다 한옥씩만 빼앗을 뿐인데 다 빼서 먹는 것처럼 그러이 상당히 <웃음> 믿었어 아, 빨리 햄버거로 그 자리를 대처해줄게 아우 진짜 맛있다 이거 웰던으로 well 바짝 구운 스테이크 아근 턱이 아파요 와우 스테이크 굿기밥 진짜 잘 구웠다 좋았어 햄버거 음, 어디가? 햄버거를 분해했는데 패티랑 야채들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한참 잘 먹다 나온 문 열고 있는 시계 요게 뭐야 요게 요게 요게 요게 나도 한번 받아드려 햄버거에서 나옴 <웃음> 근데 어땠어? 난 햄버거는 솔직히 너무 별로야 그냥 맥도날드 빅맥만도 못해 네. 치즈버거만도 네. 못해 네. 아, 네. 맥도날드 치즈버거 네. 얼마나 맥도날드. 맛있는데? 아 그런가? 패티가 너무 너무 별로야 야채는 뭐다 싱싱하고 토마토도 들어있어서 좋은데 그냥 빵 자체도 별로예요 번도 별론가? 번은 기본 빵인 같은데 다먹고 집에 가는 길에 땅콩을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<웃음> 집으로 고고!